이것은 더쇼 컴백 현장입니다. 샵에 있을 때 조금 피곤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다 없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또 더쇼에 왔는데 1위 후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무대하면서 오늘의 컴백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당한요요 우리 알겠죠? 응. 오늘은 더쇼 평화 중반한 날입니다. 이늘 아침부터 저희가 뭐 VCR 같은 걸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해서 이제 다들 텐션이 다행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산옥을 하게 되었는데, 산옥에 팬 여러분들이 못 들어온다는 게 있어서 제일 아쉽죠. 피곤한 거야. 네,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들어오는 게 가장, 네, 좀 그래요. 산옥이 되게 허전하고. 나좀 <웃음> 가방 흔들 안녕히 올게요, 안녕. 안요 네, 안녕! 파이팅. 이곳은 더쇼입니다! 여러분들! 더쇼 더쇼 더쇼! 오늘 2시간밖에 못 자는데 근데 행복해요. 물론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사람은 움직여야 된, 됩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네? 빅톤의 음... 세세입니다. 저가 그리운 밤에 이어서 그리운 밤에 머리 이제 반짝이 붙였다면 이번에는 피스예요. 많은 분들이 염색을 했냐 물어보셨지만 피스고요. 이제 또 새로운 걸 시도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하다가 베이직 톤을 계열로 이제 좀 옮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순호형, 순호형, 찬형, 승식이형. 안세요 아, 아, 아 뭐야. 뭐야? 제가 봤을 요별자리요 괜찮아요. 요 어? 찮아셨어요서운한요요괜전 저처럼 성격 좋은 사아아마 천년에 어, 한번 나올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빈이 이렇게 성격 좋은 사람 어, 보기 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자하면서 태평양 같은 어, 그런 넓은 마음 모든 어, 실수 같은 거를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함이 내재돼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어, 오늘은 크롭을 좀 자주 입었었는데 오늘은 다 가리고 이런 망사? 같은 걸로 좀 코디를 해봤습니다. 좀더 강하고 좀 여유로운 표정, 다양한 표정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싹감겼습니다 춤출 때 나오는 그, 그 무언가에 저 안에 그 다른 그 누구가 있는 것 같아요. 한승호가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몸은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은 늘 함께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더 노력할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 활동도 파이팅! 네, 사실 어, 저희 그리운 활동 때 제가 검은 어, 머리에 파마로 깜장 푸들로 제가 굉장히 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 하울링을 준비하면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변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봤는데 무채색 계열인 이렇게 좀, 좀 하얀색깔 좀 백발 계열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다들 괜찮다고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괜찮나요? 또이 목에 있는 이런 약간 목띠 같은 포인트? 우린, 우린 아직 이어져있어 그렇게 아직 얽혀있는 거를 저희 이제 목에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이트메어 사전 녹화 화이팅하고 레리엘스도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가 이렇게 사랑는데 네. 이렇게 원하는데 네. 네. 네. 아, 네. 아 세레나 데이! 예 네, 맞습니다. 이 의상을 입으면 덮은 머리보다는 이렇게 시원한 깐 머리가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에리스 분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다른 옷은 덮으더라도 셔츠만 입는 옷은 좀더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깠습니다. 좋해 주실거죠? 어 좋아요 저 <웃음> 형이 <이제> 마사지 해주 <해줘요. 웃음> 계속 오래 찍어주세요 계속하게 <웃음> 아 어우 여기 집 잘하네 우 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야 어우 oh. 어우 oh,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어형 oh, 이제 힘든가봐요 왜손좀 네? 좀 떨리는데요 어어더 oh. oh, 피곤해졌어 어 oh, 부작용 박아주는데? 부기 빠진 것 같은데요 <웃음> 아직 일주차인데 아유 커피도 주전해 네저 이렇게 그냥 차에 태워주면 안 돼요 <웃음> 들어 오케이 <Okay.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들어 들어 <웃음> 어 은근히 무네 <웃음> 네, 길어서 아, 길어서 그래 길어서 길어서 <웃음> 나름, 나름 아 아, 뭐나 나는 대형견이라고요 사모해야 돼나좀 끌고 가죠 나제 가야 돼! 나중에 진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가요 <웃음> 안녕 오케게요 <웃음> 하하하 드리고 어 이제 정말 우리 앨리스에게 저희가 보답을 네. 할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비톤이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앨리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음악 중심 둘째 주두 번째 두 번째 어마어마한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목소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저의 염색 네 염색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염색 사실 언제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 어제 이제 뮤직뱅크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아 요거는 이제 빨리 염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세준이가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어제 저의 그 약간 푸석푸석하고 약간 털 같은 그런 머릿결이 좀더 화올린 것같지 않았나 하지만 저는 잘생김을 선택했습니다. 아, 비토네 두째주 음악 정신 녹화 끝. 나이트메어 남았다. 나이트메어 언제예요? 습니다 엔딩을 이쪽면 나오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 그림상. 제가 이렇게 돕는 게 많아가지고 이쪽이 항상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경찬이 파트를 대신하게 되어서 이렇게 엔딩이 쪽 면이 처음으로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는 없던 거였어요. 없던 거였는데 첫방 때 그냥 잘라볼까 해갖고 시작되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반응 좋으면 제가 더할수에에잖아요네 앞으로도 다음에는 성수기 때다 제대로 준비해서 어, 섹시한 퍼포먼스 꼭 보여드릴게요. 저희의 나이트 메어 의상이 굉장히 또 특별한.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떤 건지. 내 네, 오늘 슈트라고 합니다. 야. 야. 내 쇼트를 또그룹고하네스라도 입은 다람 합니다. 와. 하네스와 슈트와 미톤의 조합. 네. 우리 앨리스 분들이 굉장히 분. 기대가 되시죠. 우리 앨리스 분들이 정말 이제 저희. 빅톤이 이제 또 슈트 아니면 티니스 아니면 그냥 만 입고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좋아하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바디라인요. 이이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곡을 하게 돼가지고 하울링 착, 하울링은 사정 녹화를 해서 그 착장은 전에 입었었고 이번 착장은 바로 나이트메어 착장인데요. 나이트메어 착장을 항상 하네스 같은 거를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좀 약간 댄디하게 정장에 이렇게 좀 포인트 하나 정도만 해서 입게 됐는데 깔끔하게 입는 것도 뭔가 나이트메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힙하면서 스트릿한 의상을 좋아하고 있네요 근데 오늘 의상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저희가 워커를 신었어요. 그 바지가 또 워커 안에다 쭉 우니까 끝단이 조거 바지처럼 돼가지고 저 마음에 굉장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Let's, okay. okay. Let's go. Let's okay. go. Okay. 활동 2주차를 달려가고 있는데 어, 항상 멀리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다치지 않고 멋있게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빅턴도 앨리스도 화이팅! 인기가요 2주차에 계란 두개라는 사실 1주차예요. 저희 사원 후크하거든요. <웃음> 그래서 지금 끝나자마자 먼저 와서 옷을 좀 갈아입었어요. 갈아입고 이제 2주차 하울링을 상호 녹화를 진행할 예정인데 2주차도 역시나 무관중 이제 저희 팬 여러분들이 없는 상태로 진행하는 거라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리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우리 좀 공연도 하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좋은 자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화이팅! 어디 가면 안 돼요. 있던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엘리스에게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목숨 바쳐 지금 이렇게 의상을 갈아입고 목숨 바쳐 헤매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원오카드 사이팅 아 2조차도 끝! 이주차도 클리어. <웃음> 너도 나도 클리어. 팡! 와.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그거 알겠어 어제 이제 브앱비 끝나고 아, 네. 수빈이랑 이제 곱창을 먹으러 왔는데 네 그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엘리스 여러분께 이제 먹었다고 이제 인증을 해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깜빡하고 너무 깜빡하고 정신없이 먹느라 맞아요 그냥 사진을 안 찍었어요 쉴수도 없이 먹느라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근데 아, 수빈이랑 아, 어제 곱창 맛있게 먹고 아니요. 집에 조심히 왔습니다 네. 어, 재밌는 하루였어요. 네. 그리고 비하인드도 좀 많았죠? 네 많았죠. 많았죠 네, 네. 엄청난 비하인드가 많았습니다.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네, 네. 네 아. 여러분, 저희 이제 인기 가요 생방도 갔다가 끝나면은 네. 다음 주 사후 녹화가 있거든요. 그 사후 녹화까지 잘할 테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가요. <웃음>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인기 가요 이주차입니다, 여러분. 네 이주차 리턴이 왔고요. 저번 주에 일주차 때 사후 사후 녹화를 떠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좀 여유롭게 도착해서 이제 엔딩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오늘 또 엔딩 끝나고, 어, 4화 녹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3주차 무대를 할 예정이고요. 네, 저 빅톤의 좀 보컬로 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멤버로서. 승진이 형이, 어, 약간, 파울링 애드립이 약간 높긴 해요. 약간 높아요. 약간 높은데, 음, 그 인상을 찌부리면서. 고음을 하더라고요. 어, 좀 편안하게 듣는 일로 하여금, 보는 일로 하여금, 안정화된 그런 고음을 보여주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요? 어, 오바스럽다. 어, 저는 좀 오바스럽게 해야 팍 온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뭐좀 고민을 해서 오바스럽게 하지 않도록 긍정인데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어? 뭐야 우리나 오잖아? 보고 오겠습니다 소식이요? 총 쏘나요? 빰! 아 오늘은 약간 오늘은 잠깐 딱 어, 약간 딱 초보다는 느낌인데? 어젠 대포였는데 건축 건축 어제 대포였는데 어제가 진짜 대박이었지 오케이 봉주야, 오케이 봉주와나 잘생겼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됐어. 어 네, 정말 오랜만에 엔딩 요정이 됐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이쁘게 나와가지고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팬분들이 정말 기다려준 엔딩 어때요? 엔딩이 아, 저가 돼가지고 찍겠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들! 어. 저희가 좀 멋있게 잘 방송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남은 활동도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음악방송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인기가요도 화이팅!